내가 모르다이 시계 합니다. 오! 열! 오케이. 야 깨보자. 자,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빨리 하나 더. 자, 넘어와야. I still be goodbye. Okay. You can take my lambda. Put... 자, 니다 m 의 메카 인기동에 왔습니다. 자, 인기동에왜 왔느냐? HX. HX 무슨 모른다? 제일 잘하시는 분에게 100만원 HDX 상품권과 더불어서 운동 맛있게 하시는 다섯 분에게 10만원권의 상품권또 드리고요 참가자 모든 분에게는 저희가 HDX 반팔티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X와 함께하는 풀피플 풀로박시다인기동편 풀업 하나 하시는 만큼 추가 할인율 그럼 최대 15% 그냥 보시는 분이나 HDX 구매하시는 분 모두 할인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 찍어도 되는데 네, 네. 운동 좀 하세요 아니요 참가만 해도 사항뭐 뭐예요? 예전에 풀업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야야 네. 야힘잘 야. 야, 준다 <웃음> 지금 오늘 참가자 중에 제일 많이 하잖아? 100만 원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어. 군대에서는 좀 많이 했었는데 군대 몇 개? 군대에서는 조금 살짝 갈아 섞어서 한 20개는 했던 것 같아요 야, 야, 어이, 야, 그럼 하나 더 내려가야 돼, 친구 너네 오케이 셋 네, 좋다, 좋다. 다 와서 다. 다, 다, 다 보고 있다! <목소리> 여섯, 자, 나 더워줄게. 자, 일곱, 자, 하나. 더돌려더 올려, 올려, 올려. 오케이, 업! 어! <목소리> 마지막 하나! 업! 어! 오케이! 저희가 HDX에서 나오니운동복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 10만원과 상품권 드릴 거예요. 어, 그럴 테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 몇가 치고 있어요? <목소리> 오늘 해 헤어져서... 솔로가 아! 좋다 26살 김철현이라고 하아 철현씨 네. 어 병원이야? 아, 아니요 아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 일하다가 나왔어요. 네, 팬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과장님이 일하다가 나왔대요 아... 아, 좋다 야 다들 좋아 둘셋 <웃음> 나이스 가만 넷 다섯 야열개 남았어 여섯 좋아요 좋아 일곱 됐다 야 여덟 아홉 열자 다섯 개만 더야 근데 여기서 계속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 왜냐면 제일 많이 당긴 사람한테 이거 백만 원이야 오케이 셋 열셋 열넷 야 좋아 한번더한번더 더. 일단 해봐 야! 오케이! 야 여기서 끝까지 해야 돼 이제 도전이야 이제 자기 형에 도전이야 알았어. 여 여섯 오케이 야두 개만 더 해보자 업! 업번에 저번 저번 저번 저번 저번 저+ 저번 저+ 있번 저+ 번 저+ 저번 저+ 저번 저+ 너번 저+ 저번 어 저번 저+ 저번 저+ 저 자, 저+ 저 밀어, 자, 저+ 자번 저+ 저번 저+ 저번 저+ 저번 저+ 저번 저+ 저번 저+ 저번 저+ 저번 저+ 저번 저+ 저번 저번 저번 저번 해주셨습니다 이야 좋아요 번 저번 저번 저번 저친구 있어요? 아. 여자친구 저기서 보고 있어가지고 어, 어. 저기 노란색 머리 저분. 네. 네. 반갑습니다 마라입니다. 네. <웃음> 여자친구분 어떻게 운동 좀 하세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 이거 남녀친구가 도와줘서 <웃음> 세기 하면은 선물 드릴게요. 자발 발 빼고. 자 두, 하나. 자두개 둘. 자 둘. 자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빨리 하나 더. 자 커버 하나. 오케이. 짧은 주세요. 짧은 주세요. 에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물여덟 예, 살이고요 수원사는 이상민이 라고요아 이상민 씨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아니요 예. 프로 뭐좀좀치세요 아니요 아니요 잘 못하는데 티셔치가 너무 탐났어 아 <웃음> 네. 운동은 잘안 해요 야, 오늘도 갔다 왔어요 오늘두 운동했어요 프로를 잘 못해요 아, 하나 내려서 오케이 둘자 커머 야 멀었다 야 멀었다. 자 이거 있고 운동 많이 해서 아, 나중에, 예, 나중에 내가 돌아다닐 거야 나중에, 네, 나중에. 그또 와서 해주세요 네 따라다니겠습니다 어, <웃음>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수원 살고 있는 스물네 살 최암님이라고 오 잠깐만 오늘 왜힘 줘? 요 광배.. 요 광배 좀 있다 그리고 딱 방금 프로그을잘할것 같아 몇 개까지가 최다예요? 아 근데 오늘 근데 등 운동을 하고 가가지고 아. 네, 등파 운동을 하고 가가지고 <웃음> 고! 하나! 둘 좋다 잘 좋다 셋야 했다 했다 했다 넷자 다섯 오케이 나머지 다섯 개 하나 둘 오늘 최고 여여덟 개거든 그깨봐 아홉 열 오케이 야 깨보자 어 열둘 야 여덟 개 오늘 최고야 저건 백만 원이 니네 거야 Let's go 자열넷 오케이 좋아 자 일단 네개 타이거 자세개자두개 저런다 자, 자 마지막 하나 하면 이제 다 동점 야 됐다 좀 쉬었다. 하나 당겨봐. 당겨봐. 당겨봐. <목소리> 오케이. 1앞개 일단 친기록입니다. 스무 예. 개 일단 20개. 좀 이따 연락처 좀 주세요. 만약에 어. 1등 하게 되면 저희가 저거 드릴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사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된대가 네. 감사합니다. 예. 마랑TV 나왔다 영상 보여주면 인기 많아. <목소리> 운동 좀 하십니까? 잠깐 제가 지금 검사 좀 해볼게요. 운동 안 하는구나. <웃음> 자, 오케이. 자, 하나. 자, 둘. 야. 자 군대 가니까 빨리 해봐 해봐 응. 자세아이아넷자 올려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마지막 자, 마지막이다. 열 오케이 내봐 네, 저 빨리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갖고 아유, 이 친구한테 10만 원권 주세요 옷 사서 운동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딱 한마디 해주세요 나라 잘 지키고 계세요 와 중석 운동 좀 하셨습니까? 운동나 취미로. 어 운동. 취미로 뭐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어 나랑 유튜버 보고. <웃음> 0만 원권은 오늘 최대로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최대 기록이 지금 20개예요. 어 20개 가뿐이 합니다. 오자 하나 오야둘야 네. 가동감 너무 좋은데? 셋넷 네. 다섯 여섯 야 일곱 여덟 아홉 네. 열열너 뭐야? 열 12, 컴열 13! 14! 너무 많이 내리지말 그냥 바로 올려도 돼요 15! 케이 15! 섯야 너무 잘한다! 17! 그럼 쉬었다가 아, 쉬었다 쉬었다 한번 바로 내려가면 안, 안 돼. 안돼 안돼 안돼 가자 가자 가자! 18! 컴온! 나좀봐 줄게 3개만 아세 3개 3개 19! 오케이 자, 자 죽겠다 안 빨리! 자, 아 아, 어? 이 친구가 가동 보는 거 너무 좋아! 근데도 여러 게 했거든요? 일단 이거 상품 아, 주시고 아, 네. 아, 네. 이분한테 10만 원권 주세요! 네. 어? 네. 10만 원권 HX d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뭐, 다음 참가자인데요! 네, 운동하고 술먹으러 가려고 왔어요! 아, 이 친구 진정한 근성작을 아는구나! 자 하나 더한다 어, 근데! 야, 전공동다 잘한다! 몇 개요,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자말 하나만 더 해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가만! 오케이 와 좋다! 오케이! 어, 아오 오케이! 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웃음> 반갑습니다 저 뒤에서 뿌듯하게 쳐다보셨죠? <웃음> 커플 정말 싫다 좋습니다 운동 좀 해요? 집에서 홈트합니다 오오 어, 어, 홈트인 것 같아요 자 하나 오 좋다! <웃음>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열다섯 개 해봐. 그냥 열다섯 개 해봐. 두개 줄게. 저다섯 줄게. 여 친구 거 가져가자 자개 자, 마지막 하나.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다자 한번 게열다더더더더더더 더!!! 더 더. 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열다섯 개 줄게. 나 아까 저도 마셨는데? 근데 아까 봤을 때 약간 패스, 동생이 사이즈업 해준다 해가지고. 어... 사이즈업 해준 거예요? <웃음> 어쩐지 다못 마셨어. 땡큐 <웃음> a n k you 진짜. 자, 잠깐만. 자, 하나, 여, 여, 둘, 셋, 저하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나이스, 열 하나. 끝까지 해봐. 여, 둘. 너희 한 개를 테스트 해봐. 열 넷, 렛츠고! 점점 이 감기를 다섯 <웃음> 자 커버 열여섯 자 하나만 더 해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요으으으 예? 어... <웃음> 어... 아, 으으으으으으 알아요? 으으요으 오, 으으으으으으으으 사진 <웃음> 네. 한번 찍을게요. 으습니까 아, 으으으으으으으으 <웃음> 아... 네. 해요? 으으요 네. <웃음> <웃음> 운동 잘해? 잘해요 이거 프업 챌린지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들면 상품 줄게요 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수원 사는 19살이요 하나만 당기면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여기 올라올래요? 네.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 자안 되죠? 점프를 해야 돼 점프요? 업. 어, 오케이 축하드리고 야 근데 뭐, 운동 뭐 하세요? 그냥 턱걸이 그냥, 그냥 맨몸 운동만 하고 있어요 오씨 나도 못할래 자 렛츠고 자 하나 오야 뭐야 둘셋넷오 잠깐만 너무 잘했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끝났는데? 몇 끼지? 열하나 열둘열셋열넷 가자!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와, 나이스. 여기 8을. 아, 되게. 네, 네. 일단 두개 내야 돼. 가만가만가만 오케이. 마지막 하나! 하나하고 일단 동점. 오케이. 자, 이제, 이제 하나면 이제 1등이야. 어! 오케이. 와, 나이스. 오! 숨어난 게 인정. 와, 나이스. 야, 그럼 오늘 저만 더아 가동 범위가 너무 좋았어. 야. 혹시 몰라요? 2 1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놀아야지.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1등이 확정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19살 수원 미녀. 운동 좀 해봤어요? 이거 해봤어요?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오케이. 아, 둘셋 커. 업 하나, 둘. 오케이, 내려와. 오! 상품 주세요. 와! 자, 오늘 인계동에서 진행한 풀투풀 프로파시다 우리 현병환님께서응원했습니다 와, 아, 박수. 우리 HDEX 상품권. 무려 100만원치. 야 일단 마랑님 이제 유튜버를 자주 보고 있는데 동기부여 영상으로 네.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서 더 몸, 더 좋은 몸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운동인답게 시작부터 끝까지 운동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HDX 마락 TV 화이팅! Okay.